쉬운 스커트 200개 챌린지 영상이고요 50개씩 끊어서 4세트 총 200개를 할 거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할수 있고요 중급자, 고급자분들도 조금 더깊하게안된다든지 손모양이나 팔 동작을 바꾼다든지 해서 모두가 할수 있는 스커트 200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원래 기본 스커트가 이정도 안거나 조금 더 깊숙이 안된다면 오늘은 정말로 한 2단계 정도 낮춰서 처음에는 이만큼만 마치 허리를 꺾는 게 아니라 무릎에서부터 허벅지 뒷면을 늘려서 뒤꿈치 눌러내는 힘으로 엉덩이를 가져오고 이 패턴으로 50개 가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주의하실 거는 배꼽의 힘을 사용해서 뒤꿈치, 엉덩이, 배꼽이 하나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두. 골반이 접혔다가 골반이 편해지는 게 스쿼트 동작이에요. 골반을 뒤로 보내고 다시 가져오고 보냈다가 가져오고 팔은 앞쪽에 깍지를 껴도 되고요. 앉으면서 계속 앞으로 나란히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무게중심이 뒤쪽에 있고 허벅지 앞쪽보다 뒤쪽을 쓰기 위한 스쿼트를 한다고 계속해서 상기를 시켜주세요. 빨라지지 않도록 올라온 순간에 항상 내쉬어주시고 마시고 후 마시고 후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를 늘렸다가 한 번에 하나의 강한 힘으로 조여서 골반을 편해주세요. 마시고 내쉬고 허리가 점점 꺾이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복부 힘을 유지하면서 진행합니다. 저는 이미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에 자극이 오기 시작했고요. 후, 마시고, 후. 이렇게 천천히 하다보면 가끔 하체 운동이나 전신 운동 하기 전에 운동 워밍업으로도 충분한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은 지금 무게 중심 뒤쪽 올라오는 순간에 뒤꿈치 눌러서 엉덩이를 조이고 복부 힘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 이렇게 세 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키가 줄어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꼬리뼈를 밑으로 쭉 밀어냈다가 쭉 키가 커진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응? 여기서 40개를 넘겼어요. 조금 더 힘을 냈고요. 항가 내려가서 1초 정도 머물렀다가 한 번에 내쉬던 엉덩이, 엉덩이를 앞쪽으로 가져오는 응. 느낌으사용해주세요 오, 거의 50개 다 했어요? 자, 아, 30초 일식합니다. 이때는 가만히 걸어주셔도 되고요. 척추를 롤다운으로 풀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형태에 휴식을 취하실 수있을거예요불안정식 드시고 하민주가 <목소리>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그래서 딱지들을, 딱지들을 하는것보다 잠깐 머물러서 호흡을 다듬고 다시 자세를 준비해줘야돼요 보시면 흔들림이나 반동이 있는것보다 <목소리> 내려가서 잠시 머무르고 다시 올라오고 에펙턴으로 네, 박자를 좀 일정하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초보자분들은 지금 저도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저만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조금 덜 안전도 괜찮습니다. 속도는 내려갈 때 조금 더 천천히고요. 올라갈 때는 조금 더 빨라요. 내려갔다가 멈추고 앱업 배를 계속 속초 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피가 계속 쭉 커져야돼요. 계속해서 주의사항에 허리 꺾지 않고 반복 쓰지 않고 무릎이 앞쪽으로 쏠리는 것보다 엉덩이나뒤쪽에머물러서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하체 후면부를 사용하는 거 볼수쉽을어요 30개 더 와볼게요. 마시고, 후, 마시고, 셋. 어, 발의 너비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장판이나 하나의 선을 그어놓고 그선 안에서 발과 뒤꿈치 각도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면 초반에 자세 정렬을 잡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30개 했고요. 20개 더 가볼게요. 그냥 제가 평소보다 좀 천천히 하는 스쿼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모자분들도 되게 다양 스쿼트 영상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언제까지나 스쿼트 할때 내가 집중적으로 사용할 근육이 어디인지를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10개 남았습니다. 무릎을 펼 때, 무릎 관절을 딱 끊은하게 펴는 게 아니라, 골반을 먼저 편해서 무릎은 소프트한 느낌을 유지해주세요. 거의 다 했죠? 다시 걷거나 물을 마시거나 잠시 하체 스트레칭을 진행해주세요. 혹시라도 앞에 100개를 진행할 때 앞쪽 허벅지가 좀 아팠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전면 스트레치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 뒤를 좀 충분히 썼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처를 롤다운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느낌을 사용해서 척축까지 같이 풀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시 갑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숙이 앉아보도록 할게요. 아주 깊숙이는 아니야요지 마세요. 시작! 하나. 둘 네. 체중은 뒤로 가고요 제가 발 너비는 처음부터 어느정도 일반적으로 베이직 스쿼트 너비로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밑으로 앉더라도 올라오는 속도와 내려가는 속도를 일정하게 맞추고 너무 급하지 않다면 내가 원하는 식의 근립 패턴을 이끌어올 수 있어요 화이팅! 제가 게 이렇게 말해주니까되게시간 이렇게. 가고 게스트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간이 약간 이픈이 되는 이분게 이렇게, 이요 일어나는 순간에도 골반이 올라오는 동시에 무릎이 약간 열리는 느낌이 있어야지 무릎을 좀 안정하게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몸에서 열이 좀 올라오면서 땀이 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호흡을 일정하게 올라오는 순간을 강하게 붙어주시고 허리를 과하게 사용하거나 무릎을 모으거나 절대적으로 배에 힘을 풀지 않습니다. 아, 음. 아, 음. 아, 오히려 천천히 하니까 음. 몸의 여기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쫙하게 올라오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음. 아, 고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시고 and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밑으로 잠시 멈췄다가 일어나고 다시 멈춰주고요 일어나고 멈췄다가 일어나고 10개 남았어요 화이팅 하나 훅둘 시선은 멀리 바라봐 주시고요 목도 너무 꺾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약간 당긴 상태에서 길목 가지 길게 누르면서 호흡 운이렇게 실시하고 있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이면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후. 둘, 셋, 셋, 셋, 둘, 셋, 둘, 0 둘, 셋, 둘, 셋, 둘, 셋, 지 셋, 둘, 셋, 둘, 셋, 지 셋, 둘, 쭉 이어지는 느낌이지만 중간에 3 0초라는 휴식이 꽤 운동 효과에도 큰 도움을 가져다 줄거예요 저도 계속 말을 하니까 <웃음> 숨이 차네요 후. 마지막은 깊게 앉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세 번째보다 조금 더덜 앉으면서 더 엉덩이 리로끌어 볼게요 자, 준비되셨으면 갑니다 손도 앞으로 뻗어 볼게요 시작 하나 정말 엉거주춤하는 느낌으로 조금만 앉았어요. 하지만 올라오는 순간에는 엉덩이를 팍 모아서 일어났어요. 마시고, 마시고, 조금만 앉더라도 충분히 초보자분들은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그리고 허벅 근육을 많이 많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풀스쿼트랑 일반적으로 베이직 스쿼트만이 하체 운동의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너무 추운 날이나 관절이 좀덜 풀린 날에는 이렇게 가동범위를 조절해서 하프스쿼트도 하고 또 짧게 고관절 을 가동범위만 집중해서 하는 스쿼트도 하고 그런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호흡을 조심으로 체중이 뒤로 빠지니까 손이 아픈 것 같다가 가져오는 순해 몸을 더 가운데로 힘을 모아주는 느낌이 더잘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손을 뻗었다가 마치 등의 힘으로 무거운게 팔을 끌어내린다고 생각을 하면 등 근육까지 동원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또는 너무 빨라지지 않게 컨트을 할게요 멈추고 엉덩이 쑥쑥 들었다가 또 마시고 후 마시고 후 시선은 멀리 당겨오면서 복부 엉덩이에 인식이 길고 하나 속으로 10개씩만 카운트를 해도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는 걸 느껴질 수,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지금 끊어서 봤더니 시간으로는 100개 정도 한 느낌이 나요. 제가 체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평소랑 다른 패턴을 했더니 이런 느낌이 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이 점점 꼬이네요. 그게 낫지 않은데. 10개 남았어요 화이팅 둘 2, 셋또 마지막 10개 남으면 힘이 많이 나요 그때는 조금 더 깊숙이 앉아주시면 운동 효과가 더 크겠죠? 다섯개 더 하나 후둘후